그의 장인 이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그 떼를 방야서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상오레의 이름에 저 뒤에도 보이죠? 보이시면 같이 한번 공부하십시오. 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에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여,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 내 백성의 법동을 운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부르짖 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불이 흐르는 땅곧 가난족속 핵족속 아무리족속 부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느라 이제 아나사대 이스라엘 젖속의 부르지니 내게 달하고 예복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백성이 내네 백성이 이스라엘 자수을 대구에서 인노하여 네, 내게 하리라 아주 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귀한 영상입니다. 신중일 평범의 영상이 마침 찾아서 올렸습니다. Devamlı. 제 처여 전인 장 부모님께 병네. 마음 앞으로 이 얘기가 자란 예수 모든 생활을 축복에 동상을시간 이런 을 나누어서 이 정도만 보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보 오늘 나눌 우리 말씀의 목사는 <웃음> 1. 3대 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괴론 서로 큰대 네, 왕권과 대수대 왕권 그런데 이 대수대 왕권은 권자가 둘려오는데 잘못됐습니다. 네. 두번째 형진입을 통해 준비시킨 2013년 1월 13일 월1 2013년 13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네 바로 아버님께서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에 12년 동안 온 세계와 천주를 한 재단에 올려놓고 제사 드리면서 준비한 그 결정적인 날이 바로 기원절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로 결혼식 날이요. 또 아버님께서 세번 마지막 소환을 해야 하실 그런 날이 2013년 1월 13일이다. 그러면 2013년 1월 13일을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겁니까? 어, 형님을 통해서 정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중님 방생과 백상일 축하연의 기도 축도가 있습니다. 아주 긴 축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그 말씀 내용의 골자를 잠깐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대의 3대 핵줄의 섭리의정치성서그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에 들어가서 오늘 이 가정맹세에도 제창하셨듯이 네, 가정맹세가 모두 몇절로 되어 있습니까? 8절로 되있죠이 네, 8절로 돼있는그 가정맹세를 가정연합에서 아버님이 성화하시자말자 40일 지난 이후에 가정맹세를 변경시켰습니다 네, 고쳤습니다 또 고친 것 일부 고쳤지만은, 그 고친 거는 고친 거예요. 예. 네. 고친 것 중에서, 내가 조사해보니까, 보니까 2절과 6절과 8절을 고쳤어요. 4절 네. 고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려 하는 그 분야에서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이렇게 했었습니다. <웃음> 네, 그, 그달락이 2절이고, 6절이고, 또 8절은 성약 시대를 무슨 시도로 거쳤나요? 육성 시도로 거쳤나요? 거쳤을까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이렇게 결국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덟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고쳤으니까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남아있는 항목이 더 많지요. 그리 때문에 하나님은 참모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가정맹세에그 근본 본질은 살아있다. 이거죠. 여기 3절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대신정권과 상제왕권과 황교권을 완성할 것을 명세하이다 여러분 가정맹세 팔소들 가운데 저는 한번두번 번 얘기했습니다. 가정맹세 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핵이 가정명세라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번 있습니다. 저는 가정맹세 8절 중에, 맹세 중에 맹세의 중심은 3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 이제 할렐루야, 아베서를좀 자자. 할렐루야 얘기는 우리 이상열 협회장님이 제일 찾아왔시고, 언제나 하답을 할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할 때가 나아요 그걸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아멘! 예, 아멘! 그때는 아주! 그 제가 할렐루야! 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응답하 좋을까요? 아주! 네. 뭐라고 응답하 좋을까요? 아주! 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지기성 장르님에게 우리 보라선, 보라선 우리 장머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심을 축하하는 축사 박수를 좀보내드릴까요 거기에 셋째인가요? 은리 셋째입니까? 넷째? 첫째에요, 첫째. 첫째. 아, 첫째니까? 첫째가 은희라고 합니까? 은희 아니죠? 은희? 은희공주에 응. 은희공주 이제 모녀가 이렇게 오늘 구올의 그 마지막 생일날 예배 오의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라선그가정또채식가정의 부상들도 함께 두 분이 오시부를 해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오셨을까요? 우리의 조상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신 있습니까? 아주, 네. 우리만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그리 때문에 예배 오셔가지고 만약에 좋 조심을 어떻게 될까요? 조상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 참참할것 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대 왕권이라는 이 3대 왕권에 이 대수대자는 무슨 대자예요? 무슨 대자인 대자가 3대 왕권 대자입니다. 네, 천의우리가정은삼사는동시고 사대 신정 권과삼대 왕권과 황교권을 완성하나이다. 세 하나들 이대 왕권은 대의대 왕권이에요. 그러면 이대 왕권에 누굴 누굴 지금 누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대왕님삼대왕님 그래요? 하나님 일 일대면 이대. 대면 하나님 일 대면 2 대. 이 대면 하나님 일 대라면 하나님 이 대라면 일 대라면 이 대가 누구십니까? 아무래 네? 아니 대답을 좀 하십시오. 는 <웃음> 생일대가 대화를 확실히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왕님은찬모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 때니까. 찬모님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3대는 누가 3대가 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아, 이대왕님이십니다 하는 이게 가족맹세 3절에 3대 왕권에 그도 4대 심도권과 3대 왕권, 3대 왕권 3달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것이 3대 왕권이잖아요. 있습니까 아주.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3대 왕권이 영적으로 신정적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정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신정적으로 그리고 3대 왕권의 중심 중심 주춘 왕권의 일대와 이대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그런 맥락을 중심 삼아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인이구나, 성인이구나, 교회 가야지.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또이 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세계 평화통일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최초로 승리하시고 등록시키신 장군이 누구십니까? 이대왕님대왕님을중심삼은 이대 승리하신 장인과의 아벨왕과의 중심 중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쓰긴 <웃음> 세계평화통일선전을 그것도 2013년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121일 만에 어디에 171년에야 생초리에서 치우셨다는것 속에는 다시 한번 상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아버지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이죠. 오늘 안식이니까 좀쉬야지그게 하나님은 상정왕권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날로 우리는 모셔야지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것이 우리는 권한권 입적 생명책 입적 축복으로 돌아온 우리의 자유의 책임이지만은 그냥 오늘 자유 네, 나도 자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데 오늘 우리 은희양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오셔야 돼. 엄마가, 엄마가 모시고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와야 돼. 아빠,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식구의 노리고, 천국 백성의 노리고, 형아분, 형아 경찰의 도리예요. 이 성전을 지켜야 돼요. 용으을 성전을 지키고 오해야 돼요. 그러면서 3대 왕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많은 성자 가운데에 최초로 하나님의 한과 모든 한을 볼수 있는 6천년 만에 최초로 이 땅의 실체의 성례를 보신 역사적인 그한 날을 이 일왕님을 중심한 협통전환의 축복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비로소 선자를 확정될 수 있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야해요 그러면 3대 왕권의 저런 가운데 오히려 첫째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될거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수대의 3대 왕권을 우리 아셔야 돼요. 3대는, 아버님 말씀을 몇, 곡절, 몇 곡절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싶습니다. 3대는 직계의 혈통을 통해 성리해 오신다 반드시 혈통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무슨 혈통? 절대성 혈통 그의의 혈통은 안 돼요 절대성 생식기와 절대생식이잖아요 무일무이 영원 불가능한 생식기 그 생중 후에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 혈통 그 때문에 그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 되느냐 하게될 때 집계, 누구 집계? 하나님의 집계, 참부모님 집계 하나님 일때참부모님 2대 그리고 상대의 부모님의 하나님의 선자격연이 우리 상대의 성자격연이 이대 왕님을 통해 가지고 그 혈통이 그대가 이어져야만이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여 직계 혈통을 통해가지고 움직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성을 세우기까지의 역사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 응? 이일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에요. 이 천년 수고에 찾아 세우신 하나님 의 집게 혈통의 조상인 운냐이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라? 아브라. 그 아브라함을 유업을 하나님의 집게 유업을 상속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나오는 것이고 라이시나 아브라함과 이사가 야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님이7 0년 동안 수파하신 하나님 유옹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 자체부터 물론 삼재물을 실수했기 때문에 그러지 원천인 아브라함의 그 직계는 하나님의 직계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유옹을 상속받아야 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일 때문에 우리는 도란도로돌는 축복을 받았다 생명적 입쪽 축복을 돌아오는 것같다 이것만은 축복을 받거나 그 혈통을 상속받는 자리에 자격자석이 때문에 그 혈통 속에 있는 빛줄을 깨끗이 보존 해야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야구 하나님이라고 소물로어 축복하던 그 축복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시대를 대표한 인간상이다. 개산 문화동선에서의 세제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시대를 대표한 인간상이었습니다. 아동자자의 가이라별 셋을 상징하고 노아가정의 세팡야베서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와 하나님과 사울왕 다이왕 솔로마를 상징했으며 또한 1차 아담 2차 아담 3차 아담은 상징한 것이었더라 지금 이 명성 무슨 4차 아담 4차 아담 4차, 아담. 4차 아담이라는 그 다음은 4차 아담 자리에설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차 아담될 수 있는 자자가집계래 집계 집계인데 그 집계 가운데 만약에 핏줄의 몸이 있다 혈통의 몸이 있다 하게될 때에 4차 아담이라고 자랑스럽게 되면 하나님이 혈통 받았다고 아버님을 받았다가지고차 아담 자기 있을까요? 문제라는 거 것. 그 때문에 우리 경원님교서는 척차 심정권을 기반한 척차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척차 심정권을 심정이 들어가야 돼요. 심정에는 연계와 통하는 거예요. 빗줄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심정이 깨끗할 수 있는 그 심정 본질적인 심정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육신의 혈통을 덜어 했다하게될때그 진실된 심정이 진실된 혈통의 심정적인 그 속성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복받기 전에 형풍을 넘어갑니다. 삼대 하나님 명사는 그런데 슬픈 명사였다. 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에 의하나님 몰아내려왔던 삼대 자체역사가 이런 슬피보다 이 말이에요. 아담 노아 아담 아브라함과 이사하고 뭐, 3대 있잖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 3대가 있다는 자체가, 이건 슬픕니다. 왜냐? 아담이 타라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온 거예요. 1대1의 3대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사가 서또 술을 해결, 지우려고 했지만은, 그의 죄물 실수로 말려와도 연장되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의 하나님 산대 하나 이는 슬픈 명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고 산대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을 축복 형이 가이디아를 축복으로 받아가지 형이 그렇게 얼마 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도 아보라, 이사하는 야구 하나임는 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되어야 되었느냐, 알고 보면, 야구는 사실 사기꾼이었지요 그렇죠. 왜? 어머니와 리모가 속닥속닥속닥 그렇게 속인, 속연, 속인을 잡지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속임수를 만든 그 속임의 목적은 뭔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의 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이격야 되기 때문에 그 사기꾼은 사기꾼은 사기를 잘 해서 비가 안 했습니까? 잘,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잘했습니다. 응? 잘 하지 못하면은 먹기도 안되죠 왜이러냐 그래야만 당분간 복귀되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렇게나았으니구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했으라도 복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아주. 좀큰 소리 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주 아주. 할렐루야. 아주. 예. 좀큰 소리로 다 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 권. 상대 권. 이상대 권은 참부모님과 이대왕님과 신중님 상대 권을 묶어 사는 얘기에요. 그렇죠? 상대 권, 3 시대를 통한 선대권은 여기서부터 다시 말하면, 아브함과 이삭과 야국에는 아브람 일대 그런지, 혈통 유대,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사, 이인의, 여삼 3대, 이런 혈통적인 3대를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3대권 3 시대를 통해가지고, 결국, 여법을 통해서 나타난 귀양용사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축복을 받았다. 무슨 나라는? 개큰 만물 믿음이 되었다. 착한 만든 민족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조국. 죄송합니다. 이달 백인 민족이요. 반말로 특청사과를 해가지고, 특히 온 백인 민족, 호위인가, 등등으로 게 준비해 오신 그목적의 뭡니까? 바로, 이땅 위에 시야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오르셨부터 준비해 오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인조시대 몇대몇대 몇대 대통령입니까? 4대입니까세종대왕한은 사랑을 세워가지고 국민정이라는 어. 반포하는 그것을 기진해가지고 한국어 유일하게 한국어를 국민정비가 좀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다. 성민이라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정말 이루어낼 것인데, 재물수 했기 때문에, 이상을 통해가지고, 야곱대로 와도 함으로서선민의 자격을 제치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언제나 광야까지도 거쳐 나올 때, 그런,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금 뭐, 제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천년 고난 역경으로 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선민권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선민권을 세워오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유 교단이 오신 주님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택한 가도 유대인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몰락이 때문에 그리고 상대권을 역사적인 모든 상대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라든지 모든 상대권을 당강 복귀한 것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될까요누가될까요 아버님의 가정이라고 아버님 말씀하시다. 아우라만은 이사야 하는 야와는 이걸 정신 삼고 그것이 뭐라 하지 못함으로 말냐면 애국에 들어가서 사회에 공유하던 모든 것을 정신 삼고 장작물을 찾기 바니다 가인의 피 흘린 문제를 풍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은 이번 달에 400년, 400년이죠. 400년, 고역이죠. 4 0 0년인 400년이니까. 우리 <웃음> 경동세 회장님, 400년, 400년 고역을 왜 나왔어요? 재물 실수, 앞으로 한 번이지. 일을 실수, 하나가 그것도 비대기 양쪽에 다른 조건제 거예요. 비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양과 안수는속에서 비누르기 쪽이자 아무리나 솔기압 틈타로나 사탄, 침복했던 그결과에 어, 형벌은 자기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400년, 국 나라에서 고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이학식왜 자파정부가 15년, 김대중 오면 움직인 15년이잖아요. 15년의 촉발 정부가 유지되어진 결과를 결국 오신 메시아 리 메시아. 아버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안 냈는데, 그 어떻게 니까 가인이 피해를 먼저 통를 당했기 때문에, 아담 가정 대신에 희신가 되고, 이건 중요한 아버님 말씀이더라고요. 아담 대신 가정이 누구였다고요? 히진이 그리 때문에 전도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성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가정은 누구라고요? 펑진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담 노아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아브라함 가정은 누구예요? 영진이가 간 거예요. 아버님 게 가정에, 아버님 가정에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재볼 때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님 무슨 요원대로 탄생하신 독생자십니까, 아버님? 그걸 무엇대로 돌아 아버님 가정에 왜 이렇게 희진이가 돌아가시고, 홍진이가 돌아가시고, 영기가왜 같은 잘못, 일이 벌어져는 게이될 때에 바로, 인류 목사 탐감되기 때문에, 아담가정을 탐감하고, 노아가정을 탐감하고, 아우람가정을 탐감해야 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통일교회, 교회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생겼다는 거예요. 예? 자유한 책임 네. 이들이 전도나갈 를때 전도를 막아야죠 하도 전도를 안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예기님이 근데 고등학교 시대입니까? 중학교. 내가 좀 청학교죠 왜 전도나갔을까요? 를 멀쩡한 우리 그런 일세분들이 그냥 건들고 건 건들 나면서 전도 안나가니까? 개척 안나가니까? 나라시다가 그렇게 피절된 남입니까? 책임저들이 잘못해서가 세금 때 인솔당하는 것 자식은 방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와 인솔당해야 되요 네 그건 거주하지 마세요 방 땡땡 그일 <웃음> 때문에 가장 맹세 이 셋째 번은 축복가들이 표준이다 벌써 우리 가정의 남 자랑을 중심하고 사대신정권, 사대왕권 항교권을 가지서명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대신정권, 사대왕권이안안다안다고요 다 알고 있지요. 그 순간에 나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항교권을 세 번, 여러분 사차신정권사대왕권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그렇 때문에 우리도 모든 우리 모든 우리들도 4대 심정권, 3대 왕권 이걸 완성해야지만이 이제 가정에 천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그럼 3대 왕권이 뭘까요? 우선 사대심정권이니사 4대, 4대 사랑이니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똘똘 똘똘 뭉쳐진 사대 사랑고을 중심해 가지고 사대 심덕을 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당연히 하는 것이요.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네 가지예요. 네가지요 그렇죠? 네 가지 사대 사랑이 실천, 공행, 대처해야만이, 비로소 그 과정에 3대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다녀서 자녀들 중에 훔이들 나오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리 때문남자가 여자에 대한 여자에게 절대 필요하고, 여자가 남에게 절대 필요하고, 부모들이 필요합 그러면 자신은 부모한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럼 부모님한테 필요하면 자식은 부모앞에 필요할까요? 네. 자녀의 사랑이 겸실되려면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보니 부모의 진리한 사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포함안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포원 <웃음> 안에 어, 네, 재미있는 프로그램, 넌 뭐, 뭡니까? 예배를 들때 보면 포원 가지고 말씀을 놓은 빚줄을 그릴 때 하는 거아요 축복과 협은 이것을 조정으로 하고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꽝가요? <웃음> 사대심정권의 사랑이 뭡니까요? 그 사랑이 실천 되어야지 나는 천국을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부모의 사랑만도안돼 부모의 사랑만도안돼 자녀의 사랑만도안돼 거기에 형제의 사랑까지도 완전히 융합결속 하던 대역적이다 나는 비로소 우리가 내가 천국을 그다음 두 번째 왜 그렇게서 형제님을 준비를 시켰느냐? 언제 2013년 1월 13일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가는데 형제님을 통해서 준비를 시켰을까요? 상속자입니까 후계자입니까? 말씀을 전수받았고 당신의 실체까지 전수받으신 분이요. 그리고 축복궐을 상속받으신 분이요. 내가 독생여고는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인데 내가 독생여인데 <웃음> 내가 이제 다 해먹겠다. 내가 다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여자나 상속자 될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세요 없어요? 아, 없습니다. <웃음> 그 남자가, 생명의 시가 없는, 그 남자가, 백번 천도를 불러주었다, 경험 하더라도, 신랑 될수 있어요, 아버지 될수 있어요? 어머니지요? 신부죠그랬다 신부야, 신부라는 거예요, 이거 제목으로 다이왕도 이사할 중에 8번째 막내하고 선사님의 인간을 맨 방대로 태어난 아벨의 자리였고 그리고 2013년 1월 13일 되면은 구원선비가 어떻다고요? 끝난다. 다시 말해. 끝나야 된다는 거요. 그 끝나야 되기 위해서 아버님은 준비, 준비 준비 준비해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끝 난다. 2001년이 하나님 나머지 우로부터 2022년 동안, 1 2년 동안 아무이 전제하신 것이 바로 기원절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뭘 통해 전개시켰느냐? 경기를 중심삼고 전개시켰다. 이건 네. 하자. 석사당구 그 심정권이 정착됐어. 누구? 이미 부모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우리 이대왕님과 연하님과 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이미 오는데 자녀의 사랑 그 자녀 사랑 가운데 형제의 사랑도 어느 누구 가장도 돈독해 형님은 형으로 깎아지 못하고 동생은 형님이 동생으로서의 형님 아들 형, 동생, 동생을 알뜰히 살뜰이 모살해 주고 이런 형이 설악이 실천돼야지만 사대심정권이 정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요거 봅시다 제사사정 심정의 시대 목감르기 때문에 세계가들을 못 잡았고 가해자를 정장한 거지 이거 를 잡는 거다 나를 잡는 자는참부모림도 옮길 수 없고 그다음 뭡니까? 빨간 글씨 그 세운 법도는 영원히 지켜야 한다 영원히 있다 영원 영원을 얘기하고는 집으로 씁니다 그리 때문에 우리 형민님 가정을 중심 남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데리고 모두 모았어디 언제까지 끝낸다고요? 2013년 1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게 성대왕을 중심한 성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을 고장압시오. 참부모니 이아니다 지금은 한 번만 참부모라고 하는 한번 아니에요. 많은 지금 여기도 참부모 참부모를 기장하는 건 많아요. 일반 계신줄 안에도 뭐 어머니교회 여성교회 그런데 참부모는 영원 유일 불변 절대 유일형 불변하신 한분이신 참부모님 그한 분의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누굴 상을 준비시겠습니까? 누굴 상을 준비시겠나요? 삼아 준비시켰다. 무례한 네? 왕은 뭐현지들을 준비, 준비, 준시켰지만은 그는 괜히 뭘 먹고 넘뭘 뭐, 마신다고요? 또 국자고 뭘 마신다고요? 예, 김치 아무래도 괜히 싸우고. 우리 가정이 혈종이니까 내가 후기다후기다 준비 중에 세우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4차 아담을 전하고 있지만은, 4차 아담의 심정꼴이 지금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님만 현지님의 마음 안에 있는 심정, 그 사랑이 심정꼴이 그 심정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도 무슨 사탄 후배의 노릇을 하시면서 하시는게 아니죠 하겠다고그 2001년에 나기 함께 했죠 예? 시민의 아버님 준비하신 이 기원을 끝내려고 했던 것준비도 시켰고 그런데 준비 시켰는데 그 결론적인 알맹이가 뭡니까? 봅시다. 참모의 계절을 입기 위해서는 다같이 절대성 아버님에게 힘을 투성하라고 하 절대성 선결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다 끝나는 거지요? 예? 네. 왜 하느님이 선결을 십니까 아버님 말씀 잘해. 아버님 말씀 있더라고요 선결. 절대성 선결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민정 의원님을 정기 전기, 전기, 희꼈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분을 시키지. 만약에 우리, 우리 대왕님이, 만약에 승리를 모시게 되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있잖아요. 맨 낙내로, 맨 낙내로, 출발하는 것 알아야 되겠다 여기다 니다여기다 제4차 아당심정권에서 찬구원인의 빗줄과 연결되어 하나 되고 교회는 종파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은 치비조라든가 무슨 삼중가정들이 형제가 하나가 입장에 다하나하안 된다 그러면서도 예? 가운데 될수 있는 나가도로 주지 않고 거꾸로 인다시 돌아서서 가지가 돼야죠, 가지, 천일이 되야죠 돼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돌아서야 됐다. 돌아서게 었다 뒤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맨 낙례를 중심상과 전도가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을 알아라. 알아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장면 누굽니까? 배부른내 배부른다. 그러면서 우리 형진의 막내요. 맨 막내가 완료한다 이거예요 내가 저를 하는 것을 준도를 한다. 막내가 진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막내가 형님 자리에 가야된다. 원래 여기. 흥님이기 때문에 흥님이자아 원래 장작권으로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승호하셨어. 그런데 뭐 자동적으로 그 장작권이 누구에 들어왔습니까? 현지님. 그 장작권을 누구하고 일체권을 이루어가지고 장작권을 상속해 주셨나요? 국지님이요. 국지님. 2006년 4월 17일, 월 18일인가요? 라스베가스천하공에서 형진이 아버님 어머님 최초로 진리하시니 오른쪽으로 현진님 왼쪽으로 국진이 손을 잡으시고 아버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이 경배 드리는 조건이 뭔지 않습니까? 그건 간단한 조건의 식이에요 그렇지만 현진국진이가 어머니종조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아버님께 다 공헌해 드렸습니다. 그 넓적이 뭡니까? 현지님의 장작권이 누구에게 인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 바톤이? 누구에게 계시는 거예요? 국진이. 나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사탄의 머리를 다정리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맨 밑, 말치, 꼭, 꼭지를, 꼭을를 묻으러 리해야 되는 것이다. 맨 꼭지가 뭐냐면, 아벨려 화면을 타면 본인의 자리를 옮겨가야 되고 내막로를 중심하고 가야 되는데 형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정름박 상대가 없으면 시를 심을 수 없다. 이 말은 상대는 상대는 우리 문영진, 막내 아들 장본이에요. 장본. 장군. 그렇죠. 삼대 빗줄, 혈통 이미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심어야 돼. 심는 게 뭡니까? 축복을 하게 되다고 축복, 연하님과. 씨를 심어야 돼. 왜? 여러분,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씨가 아무리 있어도 심어야 상인하지요. 심어야 사기나지요? 시대신 우리 어머님께서 혼자 시고대서로 시, 신의이뭔 것이 뭡니까? 축복을 받으셨나봐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연하님과. 참 부모님의 협동전한 축복을 받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참 부모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혈통전환 축복을 받아, 햇줄이 수직으로, 직선으로 정착되었다. 하나님 일대, 여러분, 아담이 2대인데 3대가 없어요. 아담 타락되기 때문에 3대가 나올 수 있어요.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아버지를 가져다 달라고 그 역사에 자기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세요. 가정이 성립 안 돼. 그래서 정어 정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정오 정착. 정어 정착. 정어 정착. 최초로 아버님께서 청천에서 정호 정책을 발표하신 그 동기 중심 장본이누굽입니까 바로 당시 현직들가아고 축복을 받아 삼대권이 개서 되죠. 삼대권이 이제 필수를 잡았기 때문에 탄생되어 가지고 이 2002년 10월 에일 지금 언제 당연했는가? 2004년 양육 5월 10일이에요. 오늘은 3월 20일이에요. 2004년도, 여기 말씀언니고 2002년도에요. 이미 3대의 줄이 정착되어 지는개대가 이미 이어지고 나오고 있어. 개대가 이어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정착을 하라는 거에 하나 앞에 일대 2대, 3대가 수직으로 대학요 수직에서 정, 정착이 되기 때문에 삼대오로 선 때문에 정, 정착이 되는 것이고 삼대를 거치지 않고는 핏줄의 소유권 핏줄의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사대의 열매를 따야 사랑의 시가 되는 것이다. 형제님, 우리 대한민국 신뢰. 4 신대 사대의 열매 따야 누구를 통해서 자녀 신주님을 따야만이 그 신은 열매 맺는 신로 나옵니다. 또 사대 대 가지고서 상대 완전한 신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건 심더라도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 그래, 신주님 자녀들은 다 직접 직접 직접 나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좀 빨리 할게요. 신주님 탄생, 신주님 언제 탄생에사셨나요 보입니까? 2004년 음병원 3월 20일이고 양념 5월 1 0일이에요대화 내가 화시 이후에 3일간에 한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길이가 소생장성완성이다. 비로소 신 주님 탄생된 이후에 형제님이 소생장성완성이다라고 아버님이 발표하십니다. 이건 정말 천지할열수 있는 연중이 되면 천하가 하나 되고 경화의 왕분이 천지면적 축복 문을 열수 있는 약설인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주한 성인과 참부모님 직계 자녀도. 가정을 대표 축하해 주고 풍성한 당신의 소홀해오는 인력을 기할 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허락하옵소서 마지막에 그게 나오네 풍성한 동료로 해오는 인력을 가할 수 있는 축복을 더더욱 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참동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오월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핏줄 빨리 얘기해. 그리고 핏줄에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목되 얘기하시는 할아버지로부터 3대가 이렇게 남나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다. 어디 있어? 2004년 23일 날이 한 남자 자신 말씀이 돼요. 자, 이걸 봅시다. 신주 라이가못 받았어요. 저 엄마 아빠가 못 해줘요. 다들 한번 해줘요. 신주리가 없도많구만 되게 이형을 사십니다. 하루를부터 삼대가 경배해야 돼요. 삼대 이렇게 만나 경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만. 아무리도성적정을왜 받습니까? 현진님, 또 우리 국빈님하고서도 여기 그 형을 받습니까? 권지님은 뭐 다녀 없으십니까? 현지님의 자녀도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데 상대가 같이 경배를 한 번도 못하셨는데 우리 신중이를 통해가지고 경배를 최초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수있습니다 이건 가져갑니다. 선생님 시대에 와지고 전부 전자 전선에 산대 빛줄이 수직으로 연결되었다. 무슨 전부 그리고 전자 그리고 전선에 산대 빛줄이. 무엇으로 연결되다고요 수직으로! 무슨 일이 돌아오게 하기? 수직으로! 직단거리로고치도 깎도록! 정어 정착으로! 아, 연결된 거 아닙니까? 여자네. 장소를 찾아. 그럼 이 장소는 누구로 나눠십니까? 심전님. 넘어서는 의식이 정평에서 날짜까지 이렇게 거명하셨죠 2월 14일, 2005년 2월 14일 날,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청해가들에서 이별을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똑똑히 알아야 돼. 자기 주장할 수 없고, 없고. 하나님 주장을 따라야 돼. 이건 누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어머니를 주는 줄 어머니는 목적의 여러 에지의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기정 따라야 되고, 완성, 아담의 기정 따라야 하는 줄은 아버님. 그러다 이제, 완성한 선녀가 있으면, 선녀를 내 세워서, 죽장입니다 하나님 대신, 아담, 산물 대신 가정이될수 있게끔, 있게끔 끝납니다. 하나님 대신 물론 우리의 하나님 대신이야. 그렇죠. 또 부모님 대신 가정이 그런데 신주님을 놓고 2월 14일 그 한식을 놓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나님 대신 장소 중에 장소이죠. 하나님 영혼 대신 가정이될수 있게끔 그와 이것을 철도천리하게 지키면서 그런 삶을 실천 구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다시 로 어머님도 신의 앞에 경배할 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아까 배경 질문 때문에 봅니다. 부모님 앞에 누구 나오셨어요? 우리 왕리 아드님 신주님 나오셔서 경배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행사 때마다 3대 왕권하고 나오셔서 같이 경배 하시죠. 음? 그러고 그래서 닮은 이제 이번에 그 견인을 음. 그 행사 대하 보니까요. 다 자녀들 나오기 나온데 뒤에서 와 뒤에서. 앞에 속이 이제 부끄러운나고지다 아, 경배. 일도 경배 받으시더라고요. 후회자 미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기 위해서는 장소를 황족권에 세워야 돼요. 완성한 선자가 있으면 은 선자를 하나님 대신으로 대신 반복에 말해요. 봉마는 신준이 삼대의 대표자로 선생님 사랑받고 있고 신준이 한살 반대의 세계일주를 한 것은 앞으로 유명해지는 것이고 이공전의 죄인은 누구였다고 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가르쳐줬어요? 아버님 가리쳐야너신는너주인이야 너 가르쳐줬습니까? 아니 천정국의 주인은 공개의 주인은 나예요. 네? 그러면서의 말씀 가운데도 이공개의 주인은 나이라고 할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없는 아니야 이렇게 무서운 걸 할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없는 건 아니에요 응? 자기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적 아니고 할아버지 한에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아나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말하야 됩니다 누가 아버님이 지금 신주님을 누구같이 모신다고요 누가같이 모시고 있다는 겁니까? 개가 울든지 하면은 이게 다 흔들려요 아무리마음도 흔들리고 궁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저왜 울까 왜 저렇게 울까 그러면서 여러분 대신 삼뇌까지 지켜줘야 돼요 예. 우리 오랜을 돌 앞에 남겨가는 것을 여러분 대신 이제 3대까지 지켜줘야 돼. 언제까지? 우리 신유래까지 지켜주면 그 일도 다 이루었다고 내가 새로운 해방석방을 만빈 전체에 통과하실 날이 그날이 언제라고요? 1월 13일 2013년 1월 13일 그날 이스인데 그날을 또두번 하지요 디데이가 언제라고요 디데이가 언제라고요 이월 수상일이에요 이월 수상일 디데이까지 끝맞춰야 합니다 끝맞춰야 됩니다 요거 나오고 하시겠 신류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를 너무 닮았다 닮으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신일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 닮은지 몰라. 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예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지내던 신을 알고 있는 것을 다 닮았어요. 3대 꼴이 그래, 이제 3대 권은 대수 3대 권이죠. 3대 꼴이 아니라 30년 후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조상들로부터 세포 배당의 분량이 달라지는데, 그래야 하는 어느 달에 대서 아담이 완성할 수 있었던 한 인물로 완성되어야 돼요. 면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오는 신정입니다. 진리를 소망주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해하기도 그렇지요 그렇죠. 그리 이해된 2대, 이대잖아요 상대가 저번에 사랑하시는 누굴 더 사랑하세요.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신년님. 선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선녀 사랑 아들, 딸, 자녀보다도 선제를 사랑하시는 것이 할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를 보면, 내가 눈물을 흘려. 어떻게 저런 니가 놀수 있느냐. 우리 집에 놀통 찾아오는 것이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 어딜 막봤어. 길을 떠나고 배타기 전에 나 여기서 간다. 발이서라아버님 이별을 하셔가지고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배타기 전에 나 여기서 간다. 자리끄러 나도 모르게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이 온다. 선생님 120개국을 수례할 때, 쇳살 보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거에요. 수례할 때세살복기 개수도 만들어가지고, 120개국. 세계 어른들 중에 미행기 일만이탄 테스로도 여권을 갖고 있는 아기는, 아기는 이야기다 부모님 앞에 왕아빠라는 이름을, 이름은 신준이가 지었다, 스스로. 너내 왕아빠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신준이 본인 스스로가 시계를 오시니까 이제. 신경이 너무 길었구먼요. 신경 얼마나 많은 사셨더라고요. 문신존님 이름을 이제 쓰시고 비념작용하셨습다 101대, 1 0 3 이렇게 언제나 옆에 끼고 앞에 끼고 뒤로 끼고 사오사는 우리 참 신경을 내리고 이렇게 거리시는 신준이 신궁이를 데리고 이렇게 양쪽에 앉아 계시는, 신준과 같이 야, 기도하고, 기도도 가르치시냐고. 신준이. 또, 어, 마지막. 이게 무슨 사진인지 어, 여러분 아십니까? 실사 구하라는 그 현장, 헬기. 헬이. 헬기. 헬의신준님 헬이 신궁이 탑승한 거 아니니? 때문에 이 침사고를, 헬기인 사고, 아버님만 사탄이 그냥 침노하시려 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3대까지, 3대까지 침노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 옆에 서는번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이름알았는데 이렇게 아버님 직접, 얼마나 예쁜 사들입니까 신유님을 앞에 놓고 아버님께서 수시로 수시로 교육하시고 계시고 또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훈독도 같이 하시고 경매도 같이 하시고 이것이 3대왕권과 3대왕권의 승리의 진식입니다.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 성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조님이 지금 어, 나이 얼마지요? 2004년도 탄생하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몇 얼마시지요? 11세죠. 네? 얼마십니까? 스물 아니요. 네. 그 얘기해보세요. 네? 몇, 살이, 몇 살이시다고 얘기해보세요. 1 1요1 1 1 1 1 우리 님이 17세에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17세. 그러나 우님이 이제 축복받으셨죠 그래서 신주님의 서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저 대한민국에 성대를 아버지 찾아 세웠습니다. 성대왕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대권이 다리를 잡으실 수 있는 그날을 서운하면서